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여주시 월성동에 있는 어, 오펜바오 빌리지 소개 영상인데요 어, 이곳은 지금 여주 cc 인근에 위치를 해 있어 가지고 어, 세컨 하우스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 이어 가지고 어, 여주시청과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이마트와 병원까지도 차량으로 5분 내에 이제 이, 이동이 가능하신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구요 앞쪽으로 초등학교도 도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녀 있으신 분들 어, 좀 도보 생활을 원하신다면은 또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여주시 월송동에 위치해 있는 오펜바흐빌리지 소개 영상입니다. 이곳은 여주 CC 인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도 지금 구매율이 높은 편인데요. 지금 단지 조성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주차는 외부주차지만 앞으로 두 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실 세대는 이쪽으로 모델하우스 보실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뒷마당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디딤석도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마당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조성되는 지금 조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에도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이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어진거 외쪽으로도 앞쪽으로 또 많은 단지가 형성이 될 거니까 앞으로 더욱 단지가 이뻐질 예정입니다 주방쪽으로 연결되는 공간인데 현무암 타일을 이용해서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건물 외관은 스타코와 현무암 타일 그리고 징크를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진 모습이고요현관모습부터 내부 영상 시작입니다. 순관은 좌측편으로 신발장 3칸 준비가 되어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모두 한생 제품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화면상에 자막으로 보이시는 면적보다도 굉장히 널찍한 실내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월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바리솔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확인이 되네요. 앞쪽에 이제 테라스 공간은 확장을 이제 해 주신 건데요. 이 공간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또 확장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추가 요금은 지금 확인된 게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폴딩 도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또 모두 개방해 가지고 야외에서 식사하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드라우스처럼 옆쪽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주방도 모두 한샘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주방에도 큰 창호가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냉장고 두대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주방은 지금 귿자 구조로 나와있고요 광파옥은 기본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바로 위쪽으로 인덕션 하이라이트와 한샘 후드까지 잘 정비가 되어있고 이쪽으로는 싱크볼 앞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나있는 모습이구요 이쪽 공간은 다용도실 혜택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옆쪽으로는 이제 1층 욕실과 작은 창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계단 밑에 창고 공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방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만든 구조이고요 2층에는 작은 방이 3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첫번째 방부터 보시면 박봉형 천장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서 면적 대비 개방감이 훌륭하고 밝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화장대와 붙박이장까지 한샘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 욕실에는 육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잘 나와 있네요 이곳은 작은 방이고요 2층에 역시 여기도 층고 높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은 훌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세 번째 방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인테리어를 또 이쁘게 하시면은 다양한 공간으로 좀 사용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